배 진짜? 아배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배드짜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수 있어서 나갈 거 합니다. 모튜버 가지고 가서 같이 일할 거예요 짜잔! 그리고 저이 커피머신을 선물을 받아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토스터기 옆에 놨어요. 캡슐을 좀 사야 될거 같아요. 과전이 없어가지고 토마토 리조또랑 트러플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트러플 냄새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로컬에서 매일 먹는 거야. 그냥 약간 명목상의 학거을 위해. 그풀 말고 주말이랑 야간으로 하는 것도. 바닐라 라떼 시켰어요. 여기 응. 일하러 왔는데 1시간밖에 못있는데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으로 피자를 싣 세금 이만큼만 시켜서. 넣어야 된다고 채권적 원가 소변을 하고 근데 그니까 사실은 사귀 쪽에서 거의 그걸 가지고 가지고 받아들지 이 않고 생각보다 것 너무 푸진복 스타일을 하던 뭐야 그래서 결국은 좀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듣기가 응. 좀 궁금했어요 아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만 적어야 하는데 사실... 설명을 어떻게 음, 해서 여러 이제 얼마나 펴졌나는이한시간에한 번씩 보 본거죠. 한시간에한 번씩 가서 더잘란날안 자란 <쓰79> <웃음> 여러분 저는 요총 갔다 왔더니 점심때를 놓쳐가지고 이거 테이크아웃해서 회의실에 왔고요. 이거 얼른 먹고 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 요 상당히 잘 어울리실 거고 제 생각에는 트러플보다는 모래리 훨씬 더잘 어울리실 거에요 울리는 아. 가운데 계란 노른자가 있고 베이컨 스테이토 부터치즈로 속을 만들어서 피자처럼 썰어드시면 되세요. 네 드시면 감사합니다. 드실 때나 소스도 꼭 많이 끼얹두면되아네 감사합니다. 도 해주겠다는 사람 많다. 아니야 아니야 많이 없어 진짜 간만에 한거일 수업들. 약간 오빠 이 상향이 어떻게 돼? 나? 그냥 자기 관리하는 사람. 진짜. 그냥, 뭐, 나이가 뭐 전부는 아니니까. 그 사람은 진짜 내 인생에 큰롤 모델인데. 근데, 이번에 너무한 게, 아예 그, 뭐, 스노우도 안 써있고, 아무것도 안써있어 근데 우리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는 하고 있다더라고 근데 지금 약간 여유가 없어서. 에코, 옳지 않아. 내주이 하잖아 그니까 되게 뜨거울 줄 알았는데 차가운 거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향한 맛을 어, 느요게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향이 뿌려졌는데 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 왔고 럼닝을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90% 니까 아주 좋고요. 에어팟 연결 완료. 그러면 다녀올게요. 저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샤워를 하니까 한결 낫네요. 요거는 제가 요즘 쓰는 샴푸입니다. 제가 이거 샴푸 이걸로 바꿨는데 제가 사실 샴푸에는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샴푸 다 쓰면은 쓱배송이나 이런 거 시킬 때 보이는 거 사서 같이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샴푸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 아모스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혹시 미용실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은 미용실에서 자주 봤을 브랜드인데 여기 그린티 액티브 샴푸 이걸로 샴푸를 바꿨어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써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향인데 이게 향이 엄청 세지 않고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짜도 용량 대비 거품이 엄청 잘 나요. 그래가지고 500g인데 용량 대비 더 오래 쓸것 같아요. 저는 약간 머리 감다가 거품이 충분하게 나지 않으면 약간 샴푸를 계속 짜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피부 노화 온다고 하는 것처럼 두피도 안티에이징이 엄청 중요하대요. 이거는 같이 쓰는 팩인데 보시면 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20대인데 벌써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샴푸가 탈모 완화에도 진짜 좋고 뭔가 탈모 샴푸들이 거품 잘안 나고 좀 뻑뻑한 느낌이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엄청 산뜻한 샴푸랑 팩입니다. 모발 볼륨도 훨씬 더잘사는 느낌이라서 머리가 너무 착 붙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헤어 에센스를 아호스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샴푸, 린스, 그러니까 팩까지 이걸로 바꾸고 머리 말리고 나서 그 헤어 에센스 발라주니까 뭔가 홈케어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브랜드가 미용실에서 자주 보이던 브랜드라서 그런지. 로션. 요거 아이지아 로션 새거 깠어요. 습기는 불러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고 저는 회고 모임에 회고를 좀 읽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7시에 약속이 있는데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늦게 가던가 못 가던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설마 지금 막 배부르다고 이렇게 배 이렇게 한거 아니지? 배불러? <웃음> 그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딴 사람 만날 시간도 없나? <웃음> 막 집에 데려다 주고. 맞너 <웃음> 그래도 되겠지? 여러분 제 아침입니다. 이거는 삶은 달미가리고 이거는 이모가 저 한라봉이랑 천혜향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까봤어요. 오늘은 한남동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요. 저는 산 카레에 갈아야게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엄청 인기가 많은데? 응. 뭐하고 사냐? 갈등에붙쩔어 온다니까? 음... 집에 앉아서 다음날 하고 응. 응. 운동도 있었잖아어 운동도 안 하고 하더라고 제 애와라 네. 왜냐면은 사실 음. 음. 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어서 이번에, 여러 이번에 그 내가 영국 갔다 오 음.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좋아 음. 네 여러분 저 사랑니 빼고 왔는데 어떤가요?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가요? 지금 이렇게 만지면은 제 마취 때문인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멍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멍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게. 이거를 5일 동안 먹어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진통제인데 아니다, 이거는 가글이라고 했던 것 같고 음.. 뭐가 또 있었는데? 요거는, 거즈, 새 거랑, 음, 요게 진통제인데,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군냄새 엄청 좋아요. 발묘다 진짜 짱이야. 여러분 저빵 다 먹었는데 배가 안 차요. 저 식욕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 완전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아 진통제 이거 엄청난 엄청난 애네.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 여러분, 지금은 7시 40분이고요. 저는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어제 사랑이 뺀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으로 계란후라이 두 개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 저 지금 씹는데 너무 아파요. 저 평소에 되게 이 양쪽으로 씹었나 봐요. 배터리 충전기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64%밖에 없어가지고 춤장기도 <웃음> <심장기는> 챙겨야 <웃음> 될것니에요 저는 지금 8시 반 정도 됐는데 9시에 미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주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일정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당근마켓에 팔거랍니다. 다금생인것 같아요. 나가볼게요, 슬슬. 여러분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보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 요이고 이거랑 라구 파스타랑 그리고 빵을 추가했어요 밥을 다 먹고 옆에 타르틴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이 디저트 대박이에요 저 썰다가 여기 안에 바나나 크림 있고 그것만 이렇게 포크로 찍어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진짜 민트 맛 나지 않아? 살짝?